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면서 제가 구매했던 아이템들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만족감이 높았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이 록시땅 필로우 미스트인데요. 이게 얼굴이나 바디에 뿌리는 미스트가 아니고 아로마 향이 나는 미스트인데 베개 같은 친구에 이렇게 뿌리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잠들기 한 5분 전에 이거를 칙칙칙 뿌려주고 잠이 들면 이 아로마 향기 때문에 몸이 엄청 릴렉싱되고 잠들기 편안한 상태로 바꿔주는 근데 저같이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집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 있는 시간을 이 침대에서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침대에 이런 아로마 미스트를 뿌려주면 어,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게만 느껴지지도 않고 확실히 확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드는 그 제가 집에만 있을 때좀 불면증이 심한 편인데 이 아로마 향기를 맡으니까 좀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침구에 있는 눅눅한 냄새? 그런 것도 장 재워주는 거고 저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향과 관련된 제품으로는 양키 캔들이랑 워머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일선물로 친구가 준건데 저는 항상 캔들을 초를 태워가지고 사용하는 식으로 썼었는데 이렇게 워머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무드등이랑 완전 똑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향도 태워주면서 조명도 어느 정도 은은하게 나오니까 스탠드를 킬 필요가 없어서 좋았고 머리맡에 이거를 켜두고 냄새를 맡으면서 책을 읽거나 누워있거나 하면 은 향이 뭔가 디퓨저처럼 강하거나 알콜 향이 나지 않아가지고 부담없이 오래 켜둘 수가 있고 인테리어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요즘 맨날 켜두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뭔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절로 향에 관한 제품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는 그런 느낌? 또 이렇게 향을 켜두면서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 콘텐츠를 찍지 않더라도 꼭 영상에 한번 언급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 책에 관한 글을 좀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동시에 약간 잡생각이나 뭔가 걱정? 공상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MBTI가 인프피인데 이게 인프피 그 종특이거든요. 그 생각이 많고 공상을 많이 하고 잡생각이 많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이틀동안 주말에 집에만 있었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도 많이 생기고 고민도 많이 생기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곱씹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게 아마 제가 남들보다 많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성격을 되게 고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런 자체 비슷한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딱 읽고 나서는 이게 그런 게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건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의사선생님이 겪으신 것들을 되게 읽기 쉽게 나열한 책인데 저랑 비슷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상담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가장 좋았던 게이 예민한 게 너는 예민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왜 예민한지 신경과학이나 특성이나 트라우마나 경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주시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은아 내가 뭔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걱정이 많은 거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저처럼 예민하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인프피 친구들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해줬을 때 진짜 전부 다 우와 내 얘기 같아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공감을 많이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많아질 때 이거를 다 읽었어도 그냥 제가 밑줄 쳐둔 부분만 다시 읽거나 향을 많이 피워두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 되게 잠도 잘 오고 뭔가 마음의안정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거는 이 워플 메이커인데요. 이게 제가... 오늘의 집에서 한 2만 얼마?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크기도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와플 크로아상 생지 기준으로 두개를 넣었을 때도 넉넉하게 넘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었고 사용 방법도 진짜 간편해요. 그냥 코드를 꽂아가지고 예열을 조금 시켜준 다음에 생지를 넣고 1, 2분만 구우면 이제 와플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왜 구입했냐면 요즘 크로플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크로플 맛집을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뭔가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네, 집에서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크루아상 생지를 사갖고 요걸 사가지고 구워서 먹었는데 진짜 제가 다른 가게에서 크루프를을안 먹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는 것만큼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해주고 남자 친구한테도 해주는데 다막 너무 맛있다고 저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만족도가 높고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먹으면은 나한테 뭔가 대접을 해고 수는 기본도 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지루한 느낌이 안 들고 카페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가격 대비 엄청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와플 메이크업 구매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이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한 그 설탕이 안 들어간 한 통을 다 먹어도 이렇게 280, 260 330칼로리 이런건데 요거는 스키니피그 제품이고 요거는 랄라스윗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돈 주고 산게 아니고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줬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거를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는데 <웃음> 집에만 있을 때 안그래도 활동량이 적어지는데 아이스크림까지 막고 칼로리 이런걸 먹으면은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좋을 것 같아서 맛은 있는데 칼로리도 낮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보려고 하다가 맛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편견에 안 샀는데 친구가 사줘서 먹어보니까 진짜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 아이스크림보다 엄청 달지 않아가지고 더 맛있는 그런 느낌? 담백하고? 그래서 크로프를 구웠을 때아이스크림 올려서 먹기도 하고 그냥 혼자 일하다가 심심할 때막 숟가락으로 퍼먹고 막 이러는데 다 먹어도 200칼로리 막 이러니까 부담도 확실히 적고 집에 이렇게 디저트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좋고 밖에 굳이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처럼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는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친구가 사준 걸다 먹으면 제 돈으로 직접 구입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집콕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집콕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았던 제품들, 추천해주고 싶으신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서 바깥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이 시기를 다 같이 노력해서 잘 이겨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